이 문제 짠 라라라 젖갈 젖갈 다시 한번 이게 뭐라고 형 젖갈 아 저희는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난 알이 딱두 개만 알이 입에서 아... 막 그냥 막 씹혔으면 좋겠어 우와 죽인다 아, 아... 안 들어가. 이런 칼로는 파나, 마늘, 썰 수가 없다. 남자들은 다 아는 염화지. 두 공기, 세 공기, 세 공기, 세 공기. <웃음> 계란 한 개, <웃음> 타조알로 <알루. 웃음> 약간의 소금, 두 숟갈. 하나, 둘, 둘. 둘. <웃음> 오. 오. 나라, 나라, 나라, 나 아니 이거 라나 이렇게 이렇게 하면 라 빨리 이렇게 여기라 나라, 맞지 나라, 나라, 나라, 나라, 나 아, 스트레스. 아, 이런 스트레스. 이형 왜? 야, 왜? 야, 스트레스 받아. 천덕불러기야나천덕그럭이냐 <웃음> 진짜. 젓깔왜나 천덕! 하는 일마다 그러냐? 젓깔 깨! 맛있으니 깨! 형이 좀 덜어주세요. 아? 너 이거 장갑 꺼지? 덜어주라니까 본인 것만. 아! 갈깔렇게 <웃음> <천덕! 웃음> 쳐다보지 마라. 젓깔형 별로 없다. 아, 됐어 그래. 국물만 <웃음> 줬어. 언덕이 하나도 안 줬어. 첫갈 깨! 맛있으니까 짠! 알아! 이거는 아, 진짜 기대가 된다 와 간을 우리 봤잖아 네. 맛을 기대가 된다 뭐 드시죠 형님? 잘 먹겠습니다 이거 보세요 <웃음> 이번에 먼저 퍼나? <웃음> 굳이 뭐 이걸로 퍼도 되지 않을까 그냥 이걸로 퍼도 될것 같은데? 그러니까 <웃음> 같이 푸시죠 그럴까? 네. 와, 이거는 진짜 맛있더라고 놀랬어요 이게 야, 이렇게 맛있더라고 이거 장난아니에요 우와. 자, 먹어보자고 네. 음. 음. 아 그 마지막에 칼칼함이 칼칼한 그게 이건 진짜 잡아주네. 누가 해도 이 맛은 못 내겠다. 음. 문제 어머님 만드신 음. 그 고추 아, 대박 아. 와, 이 알집 되는 거 봐. 다 알알 우와 나 기가 막힌다 와야 계란국 아니죠? 최고다응 그릇이 없어서 저런 데다 먹는 거나 이렇게 생각하고서는 또 하... 하... 업체 관계자님들께서 보셨으면 좋겠다 명란껍데기하도 아니 아니 버려도 돼 버려도 돼 김치 안 먹어도 될거 같아 네? 야 저걸 왜 버려 엄마 아니 지금 안 쓴다고요 그럼 버려면 어떻게 힘들게 돈 주고 샀는데 우리 돈으로 한 거잖아 음. 협찬이 없어가지고 <웃음> 아, 아. 아, 김치를 따로 안 먹어도 돼 <웃음> 이두개 만든데 10분도 안 걸려. 와, 와, 너무 맛있는데? 아 이거 맛을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? 야 이거 메뉴로 팔도되다 돌솥 그 날.. 그 왜.. 알바 팔잖아 음. 알바 미골람 죽이있는데요알밥이 원래 날찰이지? 네 날찰은 싸지? 네 날찰 말고 명란 저딱 올려주고 팔면 아... 돌솥에다가 중요한 건 뭔지 알아요? 명란이 아직 남았습니다! 아 아유다 해먹어야지 몰래 이거 다간다음 나짐 싸서 왔어 요 여기 <웃음> 이거 먹으려고 아, 고추 이거 진짜 했니다응 고추 이 고추는 진짜 아는 사람만 알지. 어. 아, 근데 기, 기본 재료가 다 맛있으니까 음, 나중 없을 수가 없다. 음. 아, 막크리그 아. 먹어도 힘는데 여기다. 응. 아, 그래. 진짜 후라이팬이 작은 게 아쉽구나. 응. 아. 이거 미, 몇 인치짜리야? 몇 센치짜야? 삼0 턴, 삼십 턴 짜리야? 아니, 왜냐면 관계자분들이 이게 몇 센치 진짜 알아야 되니까. 응. 그리고 그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, 사각으로 된 거. 아, 사각 아니. 철판 같은 거지. 우리 그런 것도 없어. 거기다 해먹을 것도 많은데. <웃음> <웃음> 형 얘기하는 고게좀 보여. 우리 전생에 빈대였나? <웃음> <웃음> 어... <웃음> <웃음> 봤어. 쌔쌔비지 자꾸 하지마. 아 형. 뭐거 사내 새끼 사, 사내 녀석이. 오빠. <웃음> 오빠. 언니. 다 때라 때. 아, 아니, 아 너무 너무 모자라다 항상 이래. 아. 아. 니다 맛있었지만 이거 진짜 맛있네 아 아직 밥이 더 있다는 거으 <웃음> <웃음> 음! 아, 아쉬운 듯해더 맛있는 거죠 응 음. 음. 근데 분명 여기서 또 해먹으면 그 맛이 안 날거야 <웃음> <그래. 웃음> 딱 맛있을 때 끝내야 돼 하우 죽이네 저번에 얘기했우리 많이 먹는 먹방이 아니야 맛있게 먹는 먹방이지 <웃음> 에 아, 아이 겨눈 결혼, 겨눈국고 진짜 맛있다 간이 좀센거빼고간안쎄나 <웃음> 진짜 간안쎄와 진짜 <웃음> 맛있다 오늘 와 이렇게 입안에서 암이 도는데 아 이거 탁월한 대이다 오늘 명나 좀 남부한데 당분이 뭐해 먹죠? 아마 없을 탕? 거야. 없을 거야. <웃음> <웃음> 탕 끓여 먹을 탕. 명란탕. 응. 어떻게요? 알탕? 알탕이죠 뭐. 와 기대된다. 아 진짜 맛있겠다. 이야. 아잘 먹었습니다. 아. 아 진짜 맛있어. 아 고추 대박이. 아.